자기야 아 요즘 시험 기간이라 너무 힘들다 그치 빨리 시험 끝나가지고 음, 자기랑 띵굴 띵굴 하고 싶다 <웃음> 자기야 그러지 말고 내일 나랑 같이 공부 안 할래 아니 도서관 말고 우리 집에서 없는 것 빼고 다 있지. 침대, 기대, 그대. 오글거려하지마. 이거 이거 드라마 대사란 말이야. 이것도 몰라? 모르면 <웃음> 한번 찾아봐. 어느 드라마에서 나왔는지.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? 응응. <웃음> 그럼 잘 들어봐. 거기엔 없는 것이 없지요? 침대, 기대, 그리고 그대. <웃음> 아, 나그 대사 듣고 엄청 심쿵했는데. 그러니까 내일 나랑 같이 공부하자. 우리 집에 다 있어. 침대도 있지. 자기도 있지. 그리고 기대할 만한 뭔가도 있지 아니 그냥 기대할 만한 야식이라든지 간식이라든지 달콤하고 달콤한 뭔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거지 자기가 원하고 기대하는 모든 게 준비되어 있다 그런 거지 어 맞아 자기야, 우리 집에 와인도 있고 술도 진짜 많아. <웃음> 그런가? 공부하러 가서 술 먹는 건좀 그런가? 그게 아니라 내일 우리 집 비거든. 놀러 와. 나 혼자 있는 거 무서울 것 같단 말이야. 혼자 잠잘못 자는 거 알잖아. 그래서 맨날 자기랑 전화 통화하면서 자는 거 알면서 응? 음.. 자기야 그러지 말고 놀러와 응? 응? 놀러와주세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공부하러 와주세요 나보다 공부가 더 중요하냐? 아니 그리고 내가 공부하자고 물론 거지 뭐 다른 거 하재 집에서 공부하면 좋잖아 도서관은 자리도 잡아야 되고 힘들잖아 그러니까 편하게 옷도 편하게 마음도 편하게 집에서 공부하자는 건데 뭐가 집중이 안돼 그냥 핑계지 진짜로 손끝 하나 안 되면 되잖아 그리고 손끝 들 생각도 없었거든 그냥 쳐다볼 생각이었지 응? 막 그렇게 막 그렇게 욕구가 넘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랑 단둘이 붙어있고 싶었던 거였는데 형이다 진짜 당연하지 삐지지 어. 나 삐졌어 여자친구가 비는 집에서 공부하자고 했는데 거절하는 애인이 어딨냐 너 같은 사람은 진짜 없을 거야 만약에 너가 자기야 내일 우리 집 비는데 같이 공부 안 할래? 그러면 난난 난 단번에 네! 좋아요 가요 공부하러 가요 저 진짜 공부만 할거예요 다른 짓은 생각도 안할게요 하지만 자기가 원하면 생각 좀 해볼게요 이랬을거거든 아 몰라 저래 가 미워 그래 중요하지 중요한 시험인거 알아 자기한테만 중요하냐? 나도 같은 시험치거든요 저기 까먹으셨나본데 CC에요 우리 CC 나도 안다고. 알고 있다고. 학교에서 맨날 붙어있는 거잘 알고 있다고. 그래도 단둘이 집에서 보고 싶은 걸 어떻게 아냐? 에이, 됐어. 몰라. 내일 그냥 자기 말고 민정이나 불러서 공부할래. 그럼 거짓말인 줄 알았어? 나 혼자서 자는 거 못한다니까. 그래, 집비면 무섭단 말이야. 또 까먹었어, 그치? 옛날에 도둑 들었었다고 말했잖아. 부모님 안 계신데 나 혼자 있을 때. 침대 밑에 숨어 있었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? 그때 이후로 혼자 못 잔다 그랬잖아. 내가 농담으로 말했어도 진짜로 있었던 일이야. 아 몰라 몰라 몰라 몰라. 자기 필요 없어. 민정이 부를 거야. 그래. 열심히 공부만 하다가 깔끔하게 자고 그 다음날 시험 이플 맞을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내일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세요 나 잡지마 저리가 흥 진짜 흥이다 치시다 뿡이다 나 미워 진짜 미워 미워할거야